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게 있어서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것은 실링 왁스 스탬프를 구매했어요. 어, 나 핸들은 클 필요가 없지만, 아무튼, 실링 왁스 스탬프를 3개 구매했습니다. 간단히 보여드리고,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우, 너무 예쁘다. 동양적인 느낌도 나고, 되게 예쁘네? 이 모양 하나랑, 이 비행기? 비행기 모양 하나랑 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3D 입체 스탬프예요 스탬프고 타원형의 이런 장미 모양 아아 아. 이런 장미 문양입니다. 아, 이거 진짜 예쁠 것 같다. 빨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 got single grain of sand I'm drifting on it 자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새로 구매한 스탬프 언박싱과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. 특히 이거 너무 예뻐요. 이런 타원형 3D 스탬프는 저한테 많이 없던 거라서 음 굉장히 예쁩니다. 그럼 앞으로도 다양한 실링 왁스, 왁스 실링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 바이